자전부경자 육경애가 해야 할일자 나는 무엇을 무스, 무엇 해야 될 것인가 이 중요하겠지 그제 그래야 우리는 돈도 벌고 음, 먹고 살기도 하고 사무실 운영비도 주고 이렇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메야. 응? 미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해 가지고 뭐또 가다가 이산 쪽으로 흘러보고 막이래보면 정말 곤란니자 첫번째는 우리는 상담 이라고 했다 자 이거는 우리 상담은 기존적으로 우리는 수지사주학으로 풀어서 완벽하게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알아서 하면 될 것이고 그제 알아서 알아서 하면 될 것이고 이거는 우리 육킹의 사무실에서 우리가 주 목적이 아니고, 이제 그냥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로 사는, 우리나라는 뭐 누구말따나 천손의 민족인지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걸 정말, 엄마들이 기도하는 걸 정말로 좋아해요. 교회에서 가서 기도를 하든지, 절에서 가서 기도를 하든지. 그런데 이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런데 그동안에 기도하는 것이 전부 다 사꾸라다. 인마. 태반이 사꾸라다. 그만큼 우리나라 같이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우리나라에 힘든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전부 다 100% 거짓말이었다는 거다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는 정말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도 뭐, 기도가 뭐예요? 한번 물어볼까? 우리 기도를많말 다니시죠? 내가 보니까 말 다니신 것 같아. 그럼 뭐 기도 가서 뭐 했어요? 기도 가서 음. 좀더잘 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했냐는 거지. 그게 중요하지. 아니,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뭐 해라는 대로 하 그럼 넘따라 뭐 자기가 간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럼 넘따라 자기가 뭐 나는 어떻게, 걸음지고 자기가 뭐. 예를 해보자. 다른 사람은 기도하러 간다고, 열심히 가서 가는데, 나는 그 사람 간다고 해서, 그름지고 차에 가면, 돌아올 때는 어떨까? 다시 그름지고 자 그, 름지고 집을 돌아와야 되겠지? 그치, 우리 백날 하면 많이 말이야. 내 정신으로 그만큼 기도만 했으면, 뭐가 잘 돼도 잘 됐을 까 아이가? 그, 된거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헛방, 기도했대. 그이 올바로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요새 또뭐 이상한 스님들이 하는 말이 있다 하심 일어났다 그지 하심이 뭐고 자 하심 마음을 비우라 이거야 이거 그지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연관되어 있을까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두뇌와 연관되어 있다 그지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하심하면 안 돼요 마음을 배아보면 어떻게 골도비 입은데 그러면 뭐 골빈놈혜택라는 소리다. 생각 해봐요. 마음을 만들지, 여러분들 마음이 비우는데, 마음이 뭐가 있는는데그 안에 비워라는 말이고. 응? 어? 누구말따나, 스님은, <웃음> 스님은, 응? 어? 대가리, 그, 좋은 것만 들어있고, 응? 일반 사람들은 점점 대가리에 쓰레기만 들어있나? 비워라 그, 청소, 쓰레기통이가. 그할하이니 스님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어? 지대거리똥대거리 들어있고 일반 사람들은 좋은 것만 들어있는데 좋은 거는 갖다 버리고 똥대거리 갖다 이어라말이가 그렇잖아. 아니에요. 하심은 진료병 하심이니까. 마음 다베보고는 아, 그렇게 하심 해보고 나니까 아, 대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프지. 또돈 버는 거채 아프고 뭐 하나니까 돈도 잘못 벌고 그러지. 우리는 정말로 욕심 갖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내 그릇이 요구만 한데 이만한걸 봐라 허황한 이 욕심은 버려야 되지만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이세상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여기 욕심 없이 무엇을 이룰 수 있나 겠 애들이 욕심 없이 집에 갔을 때아 네는 했으도 좋다 공부 안 해도 좋다 만이맘이쪼대로해보라 뭐, 너너 그러니까 피시방에는갖고 노는 걸 하고 공부는 안지프지 그거 진짜 하라면 안돼그그말 함부로 그 하심 하심 미친놈이돼 그거. 내가 또 미친놈이라 해서 그러지 하심이 무슨 하심이고 욕심도 없는데 무슨 공부하겠냐 욕심 없이 공부할 수 있어요 아 욕심 없이 잘할 수 있어요 욕심 없이 일 열심히 하겠나 그럼 그중순 거짓말쟁이더라 이거 그럼 욕심 단패 안아놓고 어떻게 니집 네 팔아갖고 저리 갔다 온나 야씨 무슨 사위꾼들이 하는 짓이지 그렇잖아 <웃음> 어 기도가 뭔지도 가르주지 않고 기도해라. 누구말때는 가서 간첸보살니 하고 앉아갖고, 그 한중에 한 앉아있으면 뭐하노? 집에 가서, 아, 밥 해줘야 되는데. 아, 밥도 안 해주는 엄마보고, 그럼, 아, 엄마 대접해주겠나? 누구말때 아, 혼자서 집에서 자고 있는데, 불안한데, 그, 그만데, 그지 엄마는 저 산에 가갖고, 뭐, 저 전에는 가, 앉아갖고, 앉아서 밤샘하고 있고 그게 되겠네, 아가 있으면, 불도 떼주고, 밥도 삶이 주고. 아그거이 부모지 어디가서 어디가 있는 말이고 산수에 가서 뭐 한단 말이고 그렇죠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깎아주는 하심 그거는 완전 사회꾼들이 하는 짓이다 하심에 라는 거는 사실 욕심이 있어요 공부도 하고 욕심이 있어야 돈 벌어 가고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욕심 만 갖고 있으면 그건 뭐 완전히 사람은 골빈 놈밖에 되잖아 그럼 골빈 놈 태라 야, 기도시키는데, 니콜빈놈들아 이씨, <웃음> 이 말이잖아, 이거. 우리는 진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아, 자식인데도 정성을 듬뿍 담아갖고 욕심을 가져야 자식인데 잘해주고, 아, 그거 똑바로 크겠지. 그것도 안 하고, 뭐, 하심해라. 뭘 하든, 아, 나나 놓고 저 저리 가서 밤새면 뭐, 거기서 뭐, 부처님이 저기 주더나, 떡을 주더나, 돈을 주더나. 나 19살 때 이제 숙여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표증사에서, 우리 해서, 유명하다는 해산선님 이제 받았다. 뼈가 부러지도록 그 하루 전에게 그 한겨울에 삼천배씩이나 시키가면서 잠도 하루에 두 시간밖에 안 지우고 있지. 앉아갖고 선한다고 할때 그때 꾹꾹꾹 졸고 앉아고 그래갖고 건급 받은 거야. 그때, 그 당시에 엄청나게 엄했지. 그래서 내가 강의하면서 어떻게 40년 동안 법납이 40년 안 되면 선님들도좀도 없으면 하라는 거다. 내가, 그리고, 그, 62살 미만은, 전도 없어, 폐하라는 거다. 좀, 배워야지 신, 지도 모르면서, 뭘, 요새 뭐, 깨달음, 깨달음, 도사,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깨달음이 뭘 깨달아? 사기치는 걸 깨달았나? 요새 선인들 보게 되면 깨달았다 해달라는 거, 그거 뭐, 뭐, 서로 사기치는 게 깨달은 거든 그러면 안 되지. 저거 깨달았으면, 처음부터 신경 편안하게 다만들어줘야지 가서, 뭐, 사기치는 거, 술이나 먹고, 뭐, 이 누구만. <웃음> 마누라 숨기 갖고 뭐 누구 말 타는 뭐미국에뭐 마누라 숨카 놔놓고 이딴 짓 해가 되겠나? 그것도 또 자꾸 그래. <웃음> 아나 밥도 안 해주고, 뭐저래가 갖고, 뭐반성하고뭐 그래. 자 하심하 이거 말하면 안된대 이거는 완전 골빈 놈이야. 골 골빈 이거다. 골병이 아니고 골빈이다. 그래서 골이 빗불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다음에는 어떻게? 해? 골병 이러는. 골병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네. 그럼 이제 나더러 그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 소리가 뭐고 네. 생로병사이가 자이게서는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지 한다고 넓고 병들고 죽고 여기서 내년에 오지도 않은 환생이다 어, 윤회다 뭐 부활이다 해갖고 허설만 하는 거야 이? 살아갈 때 어떻게 잘살거가 안가지고 아니 어, 죽고 나서 어떡? 뭐, 그럼 답도 없으니까, 지 거짓말 해도 뭐통안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그지? 이것만 신인전 는게 그럼 어떻게 하심해라, 니골비라 니는 그래서 골빈다고 고생해라, 골병 되느라, 그럼 니 빨리 죽겠지, 노병사. 그럼 다시 돈을 넣고면 어떻게? 돈 있는 거다 갖다 놓고, 에이? 좋은 일다 하고, 에이? 니는 그만 참말로 우리 우리나라가 이 기도하는 거, 이거 잘못하면 아무리 기도를 좋아하는 나라지만 조심해 우리 그뭐 때문에 기도는 못뭐 때문에 할까 이제 안 물어봐 잔자 해야죠. 우리 기도는 뭐 때문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리는 부정을 다음에 긍정으로 바꾸는 힘을 부정을 긍정으로. 네. 아 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는 아니요 응? 저는 그래 기도합니다. 아 그럼 뭐 그는 내면의 부정적인 면을 <웃음> 긍정적으로 바꾸는. 아 부정이 부정이 먼저 그러면 긍정이 뭐고 뭐든지 좋게 안 보는 거. 좋게, 옳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 이제, 저기, 이제, 도사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제? 그런데, <웃음> 우리는 도사 노를 하면 안 된다. 자, 기도. 어, 기도는 우리가 그거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아, 부처님이 와갖고 내 이제 떡을 줄 기가, 부처님이 와갖고 삭을 줄 기가, 습가문이고 태어나지도 않은 석가문이고, 석가문이고, 맛있는 거 사줄 기가. 기도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기도는 결국 어떻게 인간의 두뇌에요 두뇌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음,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 두뇌에서 올바른 지혜를 얻는 것이 기도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라고 했다 그 하, 우리는 도를 뭐자고이 도자가 무슨 도자고 이거 길도자 맞나? 요 길도자 요것만 아는 사람은 정말로 공부 좀 하고 지금 보따리사고 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길도자가 아니라 여기는 이두 번째 도는 이 깨달을 도예요 깨달을 도 그러면 나는 깨달아서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이? 올바른 것을 깨달았어 그럼 깨달음이 뭐고 어떻게 해야 깨달을까 네? 내가 이거 기도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다 올바른 아으라고 하는 거야 자 깨달은 게 뭐고 자기가 지혜가 올바로 해야 될까 아이가 지혜가 그치 내가 올바른 지혜를 가지려고 하면 뭐 해야 되겠노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올바른 지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올바른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다들 자빠가 앉아 갖고 선 한다고 해 갖고 올바른 게 느끼잖아. 누구는 애기 때 갖다 놔 놓고 애기 때 갖다 놔 놓고 앉아서 기도만 시키고 노가다만 시키기나 놓고 그거 나중에 큰 도인이 라서고 웃긴 소리 좀 하지 말아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지혜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공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사람마다 어떻게 모든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이야. 자 남편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조상도 다르고 자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그건데 뭐 갖고 기도하는 말이야? 아니 자기가 지금 실정에 맞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지. 뭐 어, 자기하고 상관없는 기도 그편안 하면 뭐노. 내한개 네, 이야기 해줄까 어느 도인이 차내 할머니가 있는 동네에 옆집에 이게 어느 도인이 탁 오고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이 할아지가 버 기도만 하고 도가 안서가지고 밖에 놓지를안 하는 거야 그때 할머니는 이게 크, 너무 관심이 있어 갖고 해도 밖에 놓을 생각을 안 하니 이 할머니가 나도 모르겠다 나도 기도 한번 해보자 이랬는 거야 그 기도명이 무슨 기도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이건 안 나가보니까 기도명도 없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옆집 할배, 내 할배.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지는 기도를 옆집 할배, 내 할배. 옆집 할배, 내 할배. 하다가 어떻게? 이 할배가 벌써 돌을 태워본 거야. 어떤 도? 귀신도. 그러니까 귀신도를 배워버니까이 할배가 뭐 하는 거다 아는 거야. 그 옆집 할배 하다가 돌태아본 거야. 그래, 알아요? 이 사람마다, 이 증거시 처음부 다르다, 이 말이야. 처해진 것이 다르대 그러면 우리는 이 두뇌를 개조시키는 거야. 이. 자, 잘못된 것을 올바로 바꾸는 거야, 올바른 거. 지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국회의원들 봐봐라. 그돈 받아먹고 나중에 교도소 수갑 차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거짓말 안 해. 돈 받은 데 없다고. 그치?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기도를 하려면 나에 맞는 올바른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하는 방법이 있어야 요 이것이 우리는 올바른 기도 방법이 있어야 돼자 생각해봐라 돈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몸이 아픈 사람이 기도하는 거 하고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고 그게 똑같은 기도가 되겠나 누가 알아주겠노 그제. 뭐, 알아줄 수 있으면 안아줄게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천복에서 하는 거는 사람마다 자기 때와 점다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기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크게 두 가지 기도명이 있어요. 하나는 개운 기도명과 이번째는 소원 기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개운은 사람이 살아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가지고 할수 있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개운을 해주겠노 그죠? 내가 그 사람의 개운을 힘든 것을 내가 잘먹고잘사게 해주는 방법이 어디 있겠노? 그건 없다 이 말이야.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거야. 그런데 부모라는 것은 또 어떻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 그죠? 몸이 아프면 몸도 빨리 나수게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자식을 위해서 시험도 잘치게 부르면 봐라 나는 기도를 엄뚱히 했으니까 어떻게 자식이 시험을 못했을까요? 나도 올바른 기도만 열심히 했으면 자식이 좀 시험을 들었을텐데 그런데 기도를 좀 비리비리 했으니까 그렇지 <웃음> 자 그래서 이제는 좀더 운이 좀 따르면 재수도 시키고 아니면 조금 난데 갖고 또 정가도 하고 공부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미는 거야 공부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미어야돼 자 그래서 이런 개운 기도명과 소운 기도명으로 우리는 자식인데 전달해 줄수 있도록 하는 거야 음. 자 그러면 조금 끊었다가